Oh, oh, o 세대공간방송 준혁의 아름다운 동행TV 저는 아름다운 동행TV 국장준혁입니다. 궁녀들이 입었던 옷의 끝부분을 붉게 물들여 홍수라고 불렀는데 드라마 제목 옷소매 붉은 끝동은 궁녀를 상징함과 동시에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자유로웠던 궁녀의 삶을 선택한 덕임을 상징하는 제목입니다. 여자 주인공 덕임은 의빈성씨이며 조선의 빈중 유일하게 장옥정, 희빈장씨와 함께 본명이 알려진 빈입니다. 그리고 부군인 정조가 직접 친필로 후궁에게 묘지명을 써주고 사랑한다고 언급했던 유일한 후궁이기도 합니다. 실제 정조가 독임이 죽은 후 썼던 편지입니다. 아,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갖추고 이루어 인공이 되었거네 어찌하여 죽어서 삶을 마치느냐 지금 이 상황이 참 슬프고 애통하고 불쌍하구나 평상시 화목하게 지낼것만 내가 나를 떠나 죽고 말았으니 너무 애달프고 슬프다 내가 다시 살아나서 이승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문녀세자가 죽은 후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이로써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아가 타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한다. 잠으로 속이 탄다. 내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드라마 메인 포스터에 적혀있는 순간은 영원히 되었다. 나는 문구는 원작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며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 문장을 덕임이 나레이션으로 말하며 끝이 납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원작 소설처럼 드라마도 주인공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지만 차이점은 원작 소설은 정치적인 문제는 가볍게 넘기거나 전개에 필요한 만큼만 다뤘다면 드라마는 정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주인공들의 세세한 감정들을 표현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정조가 무작정 사랑꾼이라는 과장된 표현들은 지양했고 정조의 행동에 의문이 드는 부분까지 모두 짚고 넘어갔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 제작진들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그러나 정조와 덕임의 첫 만남은 실제 역사와 드라마가 달랐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정조를 아꼈던 영빈의 죽음에 몰래 조문을 갔다가 덕임과 만나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역사에선 달랐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덕임은 세도가의 딸이 아닌 해경궁 홍씨 집의 집사의 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덕임은 어릴 때부터 홍씨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조가 어릴 때부터 홍씨 집안의 큰아들인 홍수영과 친했기 때문에 정조와 덕임이 만났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 정조가 4, 5살 무렵 외숙모에게 보낸 친필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기후무사하신지 무난코자하오며 이 버선은 내게 작으니 사촌동생에게 신기없어서. 두 번째는 덕임이 10살쯤. 해경궁 홍씨가 궁궐로 덕임을 불러들였는데 정조와 덕임은 이때 만났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정조와 덕임의 첫 만남이 언제였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15세 이전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근거는 정조가 처음 의빈성 씨에게 승은을 입으라 고백했던 것이 15살이었으며 15살 때였던 이유는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성인으로 인정받고 정식으로 후궁을 드릴 수 있는 나이가 15세였기 때문에 정조와 덕임은 15세 이전에 만났던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선왕이 살아있거나 세자 시절에는 윗전의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후궁을 안 두는 왕들도 많았는데 정조는 정식으로 후궁을 드릴 수 있게 되자마자 덕임에게 고백했던 사실로 봤을 때 정조는 이전부터 이미 덕임에게 푹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와 덕임은 한살 차이이며 첫 고백 당시 정조는 15살, 덕임은 14살이었습니다. 당시 덕임은 울면서 승은을 거절했고 정조는 15년을 기다린 뒤 30살에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입으라 했지만 덕임은 또다시 거절합니다. 이때 정조가 덕임의 하인에게 벌을 줬고 덕임은 그제서야 승은을 입었습니다. 덕임이 죽은 뒤 정조가 빈을 후궁에 반열에 둔지 지금까지 20년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정조가 덕임에게 처음 고백했을 때부터 덕임을 후궁으로 여겼던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조는 8세에서 고세가 되면서부터 내 시대과 대화하는 일도 별로 없었고 정조가 승하했을 때도 곁에 있던 이들은 대신과 각신, 승직, 사관들일 뿐 내 신화 국련엔 한 사람도 가까이 없었다 합니다. 이는 홍대웅의 개방일기에서도 왕이 여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조가 사랑하는 덕임이 죽은 후 내가 이제 국사를 의탁할 여인이 없구나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덕임을 사랑함과 동시에 얼마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겼던 것인지 알수 있습니다. 정조는 죽은 덕임을 위해 제사 때마다 직접 제문을 쓰는 등 덕임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애정과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드라마 옷솜의 붉은 뜻동은 인물들의 대사나 작은 디테일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놓치지 않으려는 애를 쓴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덕임의 친구로 등장하는 영희와 경희, 보경은 실제로 덕임과 함께 곽장양문 옥을 필사했던 실존 인물들이며 덕임이 임신했을 때해경궁이본방나인 복례와 나의 유모를 시켜 돌봐주겠다고 하는데 복례와 유모 또한 한중록에 언급된 실존인물들입니다. 또한 보초가 졸아 밤중에 궁궐의 불이 나문효세자가 크게 울어 화제를 알렸다는 일화는 박지원의 문효세자 진양문에 나오며 문효세자가 중국 황제로부터 선물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 또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정조는 실제 술과 담배를 무척 사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술은 자주 먹진 않았지만 한번 먹을 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취했으며 술 버릇은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술 권하기였다고 합니다. 정조의 술 버릇 피해자 중 하나가 정약용인데 정약용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식들에게 되도록 술을 마시지 말고 특히 원샷을 피하라고 강조했을 정도이며 이는 정약용의 여유당전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조 역의 이덕화는 평소 연상군과 같은 강렬한 캐릭터의 왕 역할을 못해본 것을 늘 안타깝다라고 했으며 나이가 드니 이제 장군이나 대통령 역할이라도 조연으로 기능하는 역할이 들어오니 아쉽다 와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웃음의 붉은 끝동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영조 역할도 하고 있고 7화에서는 참덕궁 부흥정에서 이덕화의 평소 취미인 낚시를 하는 씬까지 등장해 이덕화는 옷솜의 붉은 끝동으로 소원 성취를 했다고 하며 낚시 씬으로 시청자들에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실제 역사에서 정조가 부용지에서 낚시와 뱃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회에는 드라마 이산에서 영조 역을 맡았었던 이순재가 일반 백성 역으로 특별 출연하면서 영조 역을 맡았던 배우가 두 명이나 출연한 드라마가 되었습니다. 옷솜의 붉은 끝동이 역사적 사실을 이토록 잘 표현해낸 것은 원작인 소설이 있었기 때문이라 볼수 있습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강미강 작가가 17살이었던 2007년부터 집필해 2015년 6월에 완성했으며 2017년 3월 30일에 소설을 출간했었는데요. 어린 나이였지만 실제 남아있는 사료들을 스스로 번역해가며 소설을 만들었기에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으며 옷소매 붉은 끝동이 드라마로서 멋지게 각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제작진들도 한몫했습니다. 소품팀은 드라마 궁을 미술팀은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촬영감독은 드라마 카이로스를 맡았었고 화려한 전작들에 걸맞게 연출이나 화면 등에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는 잘 되지 않고 있었던 mbc 드라마를 다시 살려내는 기점이 되었고 연말 시상식에서 옷소매 붉은 끝동이 많은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시청자들에게도 시상식에서도 호평을 받은 옷소매 붉은 끝동 해외 반응을 보시죠. 헉 눈물 나는 순간 모험집인 줄 모르고 클릭했어요. 경고문을 달아야지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나는 분명히 울 것입니다. 아니, 나는 아직 이 드라마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슬픔은 여전해. 뼛속까지 아픔. 가슴 뭉클하고 설렜던 에피소드들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팠지만 만족스럽게 끝냈어요. 행복하세요. <목소리>